아이누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d i a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우승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D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잖아요안녕하이좀불타하르러서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겠 지난 시간은 몸으로 하는 게임이었다면요 이번 시간은 손가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자 손가락 여러분 운동에 참가할 준비 되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자첫 번째 게임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자성 낚시 게임. 게임. 자성 낚시. 자, 첫 번째는 RMC. 오케이. 한번 가 볼게요. BC? 네. DC? 예. 제 없이 오케이. 좋습니다. 가 볼까요?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. 와스피어. 어 씨, 어려운데? 북한 거는. 어, 어려운데? 잠만 Okay, 야. 왜 안되지? 어, 낚시 하러 가면 항상 이런죠내손잡아라 이런 힘내라 힘 아, 진짜 어려워 어, 오 지영 2개 어, 오 태영이 하나 오케이 하나 태영이 어. 자기 신이 많아요 영이야치지 <목소리가> 마. 게... 아! 나저끊겨져요 지금. 아, 비켜 주세요. 아. 태영이 지금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어렵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?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어. 나끝 아, 아, 아, 나 끝났어. 아니, 내가 나는데제 욕이 쳤어. 저도 튕겨냈다. 아, 각자 몇개 낚였어요? 자 3개입니다. 저는 하나입니다. 하나. 지씨 3개. 남진이 4개. 지씨 4개. Okay. 4개. 자, 준비해 주세요. 1, 2, 3, GO! 힘 내라 힘. 오케이. Okay. 정국이 심각하죠? 어, 아니, 눌렀는데. 어렵다니까. 생각보다 어려워. 아, 정국이 벌써 2개? 놔! 평화로워 요 아주 그냥. 야, 지민 진짜 어. 못한다. 어? 뭐. 아, 정국이, 아, 3개? 정국이 3개? 어정규죠아정대자 정국이, 정국이, okay. 네, 네. 정국이 너무 잘해요. 아야 아, 아, 아, 아, yeah, 정국이 다 쓰러가겠네. 정국이 지금 대 정국이 지금 조준군. 예요 하나 더 럭키 세븐 가자. 럭키 세븐 가자. 아 진이 맞죠. 예떼떼자 아, 이렇게 정국 여섯 개입니다. 아 일등 6개. 아, 아, 아, 갑니다. 손가락 5급 게임 바라봐 검수 손가락 스냅으로 슛을 많이 성공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아, 오케이 아, 이거 옛날에 인기형 작업실에 이게 있었어요 아, 진짜 로 아, 아, 아, 아, 이거 많이 했죠? 이래가지고 네. 이거 너는 어. 네. 자, 이거 그러면 인당 몇 번씩 할세요 인당 세 번? 세번 인당 세번 아, 번? 다섯, 다섯 번, 번. 다섯, 다섯 번, 번. 다섯 오케이. 오케이, 알았어, 저부터 해볼게 자, 시작하겠습니다 Let's get it! 오, 네첫 번째는 항상 두 번째 어 어림도 없는 실패 세 번째 세기차 스티리 포인을 어 너무 거 뱅크슛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덩크슛 한 번이죠 네 번째 시죠. 아, 야, 어려운데 오, 진짜 어려운데 이거 한 골만 넣어도 이거 우승각이 보이는데요 아야 아, 진짜 아, 어렵네 잔전유투 아, 그래? 전, 다섯 번잔빵 프로 구. 자, 이건 딱 각이 딱 보여요 <웃음> 자첫번째 끝났고요 네, 추락각이 보이죠 첫 번째 기회 아. 아, 생이보다 약하게 하면 안 되네. 아, 오, 오, 오, 오, 이 정도 리면 3점 거리 번째. 아, 진짜. 잘가 아, 아, 안 되는데. 자, 아! 1점이라도 1점 넣면 우승 후보예요. 아직까지 한도안 나왔어요. We, let's o 다 잘해. 자, 아, 뭐야? 뭐야깨신 깨신. 우승 후보야? 는 강자야. 야얘 줄을 갖다 걸어버리네. 야너 자석 쓰고 있지 지금. 여기까지 성공하면 돼. 인정. 아, 아 근데 잘한다. 야북골로북이 어디야. 강력한 우승부야 지금. 아 야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라. 가운데 손가락이 잘 되는 것 같아. 자 마지막. 야무아다 80부야. 8 0야 사실상 우승이에요 80부야. 8 0자 아, 슈가. 슈가 선수의 입장입니다. 윤경은 사실 이 제일 잘해요 자기 작업실에 가 아, 맞죠, 맞죠, 맞죠. 맞죠. 맞죠. 아, 아데 그때랑 좀 달라요. 그건 누네 뭐. 뭐 이상한 소리 아. 아. 지 마시고. 아, 하. 하. <웃음> 이상한 소가가가야 되는데. 아림없는 골. 아림없이한 골만 넣어도 2등 하겠는데? 오, 세죠 너무 세요 과해요, 지금. 이가 진짜 잘했네. 투어치에요 오, 생, 트 펜트, 펜트, 자, 단신을 2호 거 2호 거 3호 후보로 들어왔습니다. 단신 심은 지켰습니다. 우승 후보로 들어왔다. 자,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. 발로 플레이만 잘하는 거였나요? 네. 조금 세게 가야 되는 거. 오! 아, 도대체 실패. 아니, 두 골만 넣자. 두 골만. 좀 세게 해야 되죠. 어, 이게 정면하고 이게 달라. 그렇지. 정면이 잘 돼. 음. 그냥 옆으로 하세요. <웃음> 자, 마지막 아. 게임이다 이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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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저는 사실 위칭상제휴이 제일 유리하긴 해. 맞아요. 이득만. 아이 너무 좋죠. 제이오 제이오. 아오야방 골대를 그냥 꺾어버리죠. 두 번째. 제이. 아이 아, 어려운데? 아, 제가 그러니까 어, 어떻게 했야 이거를? 마지막 보여줘요 네. 하이라이트 좀 불려왔다. 아. 한번더 아, 아, 아, 가까워요. 마지막 축. 아. 자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예. 보습 아, 1등 미! 미! 백로 아, 야, 등슈가등 아. 3등 나머지. 추가됩니다. <웃음> 나머지.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자 그럼 다음 게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Let's go. Let's go. Let's go!